안녕, 반가워. 나는 콩콩이야. 내가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줄게. 첫 번째, 문이 닫힐 때는 에 기다렸다가 다음에 타요. 두 번째, 문이 다 열릴 때까지 기다려요. 세번째, 승강기 버튼은 올라갈 층만 눌러요. 네번째, 승강기 안에서는 가만히 있어요. 우리 친구들 최고! 우리 모두 안전하게 탈수 있겠니? 이제부터는 엘리베이터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줄게! 엘리베이터 층 버튼은 꼭 필요한 버튼만 누른다. 내려가야 하니까 내려가는 버튼 누르면 되겠다 <웃음> 성공 층 버튼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거칠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헤헤, <목소리> 다 눌러야지 오예. 우와 이거야 문에 기대지 않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거나 밀지 않는다 헤헤헤헤, <목소리> 밀어야지 우와 우와 <오>, <목소리> 엘리베이터 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사이에 버려야지 이노 그게 버리면 안 돼요 승강기 안에 갇혔을 경우에는 비상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다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어요 승강기 번호는 2165630이에요 화재, 지진 등의 비상 시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불이 났나 봐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계단을 찾자 안전하게 비상계단을 이용해요 어? 여기 있다 비상계단 우리 모두 한 명씩 차례대로 내려가요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구요 재난시 꼭 계단을 이용해요 알겠죠? 와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니?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!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!